시크릿 책에 나온 사람들처럼 상상, 소원 이루어지는 것도 무슨 원리인지. 자기가 받을 만한 걸 받는 거예요. 이루어질 만한 거를 소원하면 이루어지죠, 당연히. 근데 내가 그 전에 인과를 안 지어놨으면 내가 소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호동 씨가 시크릿처럼 잘 때마다 자기가 천하장사 되는 걸 상상했대요. 근데 천하장사가 진짜 됐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하장사가 되는 걸 상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한건 지혜가 없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과를 지으라는 겁니다. 모든 성현들은요먼 사물을 갖고 싶으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면, 인과를, 원인을 지어라. 그럼 과보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예요. 이게 진리에 맞는 말씀이고 그 외에는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 외엔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유불선 통일하고 싶었어요. 통일했어요. 그럼 남들은 한테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게 영적 사기죠. 저 시크릿은 그냥 그거예요. 그그 그, 그런 그런 사례들만 엮어서 된다고 한 거예요. 될 만한 사람들이 믿으면 되죠. 전교 1등이 수능시험 보러 가서 전교 1등이 악몽을 꾸고 가면 영향 받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전교 1등이 시크릿 책을 보고 나는 된다고 단단히 믿고 갔어요. 더잘 되겠죠.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이거예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서 시크릿처럼 무조건 된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하시라. 다만 결과를 맡기시라. 시크릿 저는 시크릿하고도 통하는 말을 드렸어요. 제가 이 자명한 기도 올리는 법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순간에는 참나 상태에서 에고를 하지 마시라. 참나 상태에서 예, 자명한 기도, 진짜 참나 상태에서 불합리한 기도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명한 기도를 올리되 된다고 믿고 올리시되 결과를 맡겨라. 하나님한테 결과까지 맡겨라.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거 안 돼요. 결과까지 맡겨라. 시크릿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일반인들한테 영성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성이 좀 꿀물이 설탕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영성이긴 하지만 영성을 소개는 했어요 그 공덕은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 시크릿 계속 믿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